와 뭐고? 우와 뜰채 없나? 우와 우와 미쳤다 이거. 오! 아직 뿌머 온이지요 고기값으로 말수를 알수 있으니까. 어? <웃음> 그 정도의 고수는 <웃음> 전갱이 전갱이가 완전 바닥에 있어. 너 완전 바닥에. 어, 얘 사이즈 좋다. 냄실를 맡고 놀고 가네. 어, <목소리도> 어, 사이 좋네 괜찮구나 그 오. 이 이거는 맛있게 구워서 먹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스팸카를 만지고 있습니다 날개가 옆으로 벌어졌다, 오므러졌다 하는 것 같네요. 어. 저기 줄이 이렇게 여기에 걸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낚신대 한 대는 20m컵 위아래 낚신대 한 대는 30에서 35m 그러 내려갔습니다 35, 40m까지요 그러 내려갔습니다 지금 낚시를 시작했는데 낚시대 한대가니4 0 45m까지 한 시간 나왔어요 네, 네. 몇번 흔들고 안 먹냐 1기마 올려보고 내려보고 반복하세요 어, 25m 거는 로굴 하나 드리고요. 25, 23. 그 다음에 40m, 45m 두 군데. 체비한다고 마음이 급합니다. 고기를 잃 때는 합사가 잘안 들어가죠. 왔어? 몇 미터? 25? 아침부터 얘기해 주세요. 저는 메탈리스트 100g 하나 하고 요거는 애기입니다. 애기 2.5 애기 이번에는 애기가 좀잘탈것 같아 가지고 오늘 바다 상황은 되게 좋습니다. 잔잔해요. 한대40 요거는 25 지금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포인트를 이동해서 여기서 집어가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보통, 본 시즌에는 보통 집어하는 단한 시간,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뒤편에 한치 한 마리 나왔고 지금 선수 쪽에 오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래도 두 종류 입질이라도 받으면 기분 좋죠. 이거 툭툭 치는데, 이거 갈치같은데 오! 비트 오징어인가? 오 무겁대? 아 오징어같아 우와! 오 갈치가 갈치 물어도 같아. 우 갈치 물어 갈치. 오 피. 사진 미 깔치입니다 같치 갈치. 40미터 오! 한치다 오, 크다! 몰라 저쪽에 뭣도 모있어요같치상그이깜멘탈 챔위에 잠깐저 보여드릴게요. 같치상그레아무튼 <웃음> 갈치 삼거리 와이까메탑 채비에 갈치 삼거리가 왜 빠리고 네. 고등어 사이즈 와와어 고등어 진짜 크다 아 갈치 물었으면다내니까아와 예쁘죠? 이거 비늘비늘 움직이는 거 갈치가 한치0때 아~ 지금도 물었습니다 우와 갈치가 한치0때 엄청 어, 엄청 잘 탑니다 어우 이 빠졌네요 요거 요거 고등어 모양 요거 갈치, 하치, 오징어 다잘 타거든요 그리고 요 위에는 딸기 딸기 예쁘죠? 갈치 메탈 80g 파스크런와 바늘을 꼭필아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와또 고등어 갈치 으아, 큰일 났다. 가치가 밑에서 쳐 올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요. 줄이 이렇게 줄, 줄하고 요 소리 부분도 그때는 여유줄 감고 탁 올려야 돼요. 이게 아까 말한 무중력 인지 뭐, 그런, 그런 건데. 갈치는 거의 진이에는 거의 그런 입질이 많아요. 보라색 오션 눌러 건건지 그고등 와! 와아 <웃음>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너무 흥분했네 내가 지금 아 근데 이때까지 보고 지금 너무 제일 커가지고 이거보고이거보고 <웃음> 이겨보고 와 고등아 고등아 오, 와빨방 우와아 <웃음> 인생고등어인데, 인생고등어. 인생 와,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와, 이거 <웃음> 뭔 와. 지난 황금 물결 한치 탐사 나왔는데 한치는 배에서는 0 마리는 물게 나왔는데 나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다 와와 와, 이거 고등어 같은데 와 미쳤다 이거 어 이거 아까 그 정도 오이그 정도 힘인데 진짜 뭐고 이거 뭐고 진짜 아와와 와, 아까 아까 그거였는데 째지다와딱그아까고 <웃음> 똑같았는데 힘이 와. 와, 처박는다, 이거. 감지마! 감지마, 임마! 아, 반찬. 반찬 액득 방금 입질이었나? 로드가 잠깐 움직였었어요. 어? 왔다. 와 치다오오 오! <웃음> 30! 30! 30! 오늘생일인오 우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5오오 아. 나 얘기 얘기 나와 이 얘기. 아파 와. 으흐. 오. Saycı, saycı, saycı, saycı, saycı. 한치 오늘 진해 황금물결로 타고 한치낚시 탐사차 나왔는데요 뜻밖의 인생고등어도 만나고 한치도 사이즈 좋은거 만나고 금이 입질함 와서 인생고등어도 만나고 아주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어 다음 출조는 지금 기상이 허락하면 은또 나가봐야 되겠죠 그럼 그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해지세요 앞으로 낚시 다닐 때 커피 좀 많이 많이 챙겨 다녀야 될것 같아요 만나 면 그래도 커피라도 한잔 드려야지 인생고등어 제가 길이를 한번 재보고 싶어가지고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길이보다는 작은데 하여튼 크기는 큽니다 지금 여기 끝을 정확하게 딱 맞추고 맞죠? 정확하게 딱 맞추고 가면은, 딱 50? 50? 딱50 나오네요, 50. 제가 이때까지 본 고등어 중에 제일 큽니다. 이게, 와, 빵이. 이걸 어떻게 요리해야 를 될지 모르겠네요. 어 일반, 일반 고등어랑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고등어 구이나 그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다고 해야되나 요 길이도 보면은 30cm 입니다 3자 정도니까 는 일단은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네요 이걸 한 마리 더 걸었었는데 빠진게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고등어 전갱이 입구입니다 오산냄새가 불을 자극하네요 그리고 고등어 조리 여기 보면은 흰거 있죠 이게 제가 잡은 그큰 고등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알도 좋아하는데 정소죠 정소 이것도 제가 즐겨먹습니다 이렇게 한산철에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